승객 여러분, 의사에 앉아 다리를 꼬는 듯 다른 승객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십시오. 前方서짤시아양 a 아양 o I am so, 아양 m 아양 I am s